1월 30일 중국 헤이룽장성 다싱알링구에서 규모 3.2진원의 깊이는 11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얼마 뒤 2월 14일에도 중국 내몽고 시린골맹에서 규모 3.6진원의 깊이는 16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백두산 주변 지역에 지진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곧 백두산이 폭발을 할 것처럼 주변 지역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오후 12시 36분 27초 크리스마스에도 중국 길림성 송원시 창링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3시 37분 56초에도 백두산 바로지척에 위치한 길림성 송원시 체안현 규모 3.6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1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 11월에도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중국 동북 삼성 해이룡장성 무당강시 무령시에서 현지시간 11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에도 규모 4.5 그리고 진원의 깊이 600의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중국 지진국은 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달전 지진 진원의 깊이가 600였고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600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근 계속되는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헤이룽 장성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백두산까지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중국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40번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